요거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요거를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그 다음 그 다음 점점점 큰 것들도 하고 싶어요 밖에 안 나가고 방구석에만 처박힌 무식에는 의 어떤 게 있는 걸까요? 밖에 안 나가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의 무식에는 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번에 요거 얘기한 적 있어요 생방송에서 근데 뭐 생방을 여러분들이 다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안 나가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 저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저는 뭐 지금 이 순간 뭐그썩 나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꿈 없는 분들 소망 없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왜 그렇다고 저번에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어, 왜 그렇다고 했죠? 자그왜 그러냐 그것은 땡땡땡 땡땡땡 때문이다 포춘카 포춘카 때문이다 뭐야 <웃음> 집순이도 해당되나요? 아 근데 근데 뭐 집에만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 집에만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이 질문의 의도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만 처박혀서 시간을 죽이는 사람의 무의식에 뭐가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이제 어, 뭔가 집에서 뭐 창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거기서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저도 그래요. 저도 집을 좋아합니다. 근데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어 집에서 그냥 시간 죽이는 사람. 발전적인 일을 하지 않고 어, 야자 모범생들 있네요. 모범생들 정답이 나왔네요. 그것은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다. 이겁니다. 학습된 무기력. 요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때 실패했던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는데도 실패해 이걸 했는데도 실패해 근데 이 실패라는 게꼭뭐 엄청 큰 실패가 아니라 이걸 했는데 기분이 나빠 이걸 했는데 재미없어 이걸 했는데 시간만 죽인 것 같아 이걸 했는데 현타가 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패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아! 해봤자 뭐하냐 그래 봤자 남는 거 없다 어? <웃음> 자, 요런 생각이 들죠 이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남는 게 없다면 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가장 편해 이렇게 됩니다 아!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제일 편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에너지도 안 쓰고 내가 연애 해봤는데 어 요나니까 상처받더라 아! 하지마! 사람 만나지마! 만나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리고 아! 하지마! 아! 남는 거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고게 제일 좋아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은 점점 점점 이제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러면은 방구석에만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시간 죽이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게 좋은 거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은 이 안에서 찜찜합니다 아주 찜찜 아주 찜찜하죠 이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막 1년 2년 막 놀아봐 얼마나 찜찜해 이게 맞나? 어? 이게 맞나? 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 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학습된 무기력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러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니 충카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상냥재에 앉아있으면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 아니 그럼 준카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이 <웃음> 어찌합니까 중카님어찌하나 어찌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책보다도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했잖아요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은 학습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죠? 자,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 극복하는 방법은 자, 학습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답입니다 어, 이게 답인데 이거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어? 이거 했는데 실패했어 저거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뭘 해도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고 뭐 배우는 것도 싫고 뭐 공부하는 것도 싫고 뭐,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럴 때 이게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얻는 거지? 맞아요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성취 성취 성취 학습된 성취감 요거를 얻어야 됩니다 학습된 성취감 요걸 얻어야 돼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3일을 이게 좋은 이유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 정도도 아닙니다. 더 작은 걸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작은 거. 하루에 양치 3번 하기 자고 일어나서 2부자리 정리하기 포라클 방송 챙겨보기 명상 하루에 1분 이상 하기 산책 하루에 뭐 5분 이상 하기 뭐 이런 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이런 거막 들어봤죠? 간단한 거 간단한 뭔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학습된 성취감을 줍니다 학습된 성취감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걸 해야 됩니다 현재 하루에 양치를 한 번밖에 안 한다 뭐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세 번씩 한다 그러면 세번 하면서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크해야 돼 어? 동그라미 쳐야 된다고 나 오늘 요거 했어 체크 아니면은 뭐뭐 뭐 동그라미 어? 해야 된다고요 도장! 참 잘했어요 도장! 꽝! 내가 안 하던 것들 아나 자고 일어나면 항상 이불 던져놓고 나가 그럼 이불 자리 정리 하고 도장 꽝! 어포라크 방송 챙겨봤어 도장 꽝! 뭐 어, 명상 하루에 1분! 나 안, 자리 앉았어 안 도장 꽝! 어? 산책 5분 꽝! 꽝! 꽝꽝꽝! 꽝, 꽝, 꽝.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거 말고 안 하고 있는 거안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거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학습된 성취감을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무의식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뭔가를 하나씩 해나가는 게 이토록 재밌는 일이구나 뭔가 안 하던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나에게 이 내면에 고향감을 주는구나 굉장히 설레고, 두근거리고, 뭔가 내가 성장하는 느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느낌을 주는구나 요거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요거를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그 다음, 그 다음 점점점 큰 것들도 하고 싶어요 어, 갑자기 뭐 여행을 간다거나 어? 갑자기 뭔가 학원을 끊고 다닌다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어, 군대 가면은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타이산 도구들 할때 군대 가면은 이제 이부 자리 정리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칼각으로 칼각으로 이제 입으로 갭니다 칼각으로 칼각으로 어.. 손이 베일 정도 그걸 보면은 기분이 좋아 성취감이 들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를 성공하고 시작하는 거야 하루를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약간 거창한 무언가를 찾잖아요 거창한 무언가 아.. 학습된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 내가 그러면은 막 일을 악물고 내가 뭐 하루에 팔굽혀기를 뭐 100번 해야 되나? 108배를 해야 되나? 어, 명상을 뭐 1시간씩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고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이거 극복하는 데는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것들. 요거만 하면 돼요. 사소한 것들을 하고 이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작은 거 하나하나. 하나. 그것만 해도 내 인생에 이렇게 배가 있는데 내 인생이 여기로 가고 있었는데 나락 나락으로 가고 있었는데 방향이 바뀝니다 천국으로 이 방향이 큰 틀로 바뀝니다 이렇게 큰 틀로 여기서 0.1도 0.1도만 바꿔도 0.1도만 틀어도 이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어,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 사소한 걸 해도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하루에 한번 하는 거 좋네요. 플랭크 30초 좋은 것 같고요. 빨래 널기 좋고요. 팔굽혀기 100번은 너무 많고. 어, 미루었던 옷장 정리.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 먹음 할수 있는 거. 아, 내가 내 책상 정리를 너무 미루었다. 그거를 미션으로 다는 거죠. 미션을 달고 하면은 그거 써야 돼요. 아시겠죠? 미션을 쓰고, 쓰고, 이게 중요합니다. 미션을 쓰고 클리어를 했을 때는, 어, 클리어 도장. <웃음> 아니면은 뭐, 음? 뭐 체크를 해야 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 잘했다고. 체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